Next. 신규 확진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62일째 네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는 전주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에서는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강남춘 인천시장은 집중관리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긴장이 풀리는 방증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인천지역 영유아에게는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내항 18구두 재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가 선정됐지만 부력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해당 구지 전체 보전용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기초단체 10곳 중 8곳이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62일째 4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56명으로 전주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역당국은 50대 연령층에 대한 백신 2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9월 6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거리 두기 4단계가 연장됐으니 핏 불필요한 모임이나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B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